이번에 기생충 아주 대단했죠. 봉준호 감독 봉태일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쓰는데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나는 그 송강호의 대사지만 봉감독의 대사처럼 느껴졌어요. 계획이라는 말을 한번 음미해 볼게요. 계책 할때 계죠. 꽤. 꽤입니다. 꽤. 이러면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 일어났던 설정을 미리 해 놓는 것인데 이 획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 획은 원래 글씨 한획두 획, 즉 쓰는 겁니다. 쓰는 것. 계획을 짜는데 머릿속에서만 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써보고 구체적으로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의 웬만한 스티커에다가 계속 써가지고 앞뒤 조절해가면서 이걸 뺄까 넣을까 여기다 끼울까 이런 등등을 고민한다고 하죠 그런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이건 그림화 자예요 그림이고 이것은 칼이에요 칼끌즉 쓰고 위치 잡고 컨티 그리고 등등 이것은 봉감독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이야기겠죠 계획을 잡고 산다. 써보고 산다. 라는 것. 그런 측면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